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벌써부터 6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오디오에 관한 부분들을 이어서 계속 할 건데 5강까지에서는 사운드를 집어넣거나 효과음을 넣거나 사운드 조절하고 뭐 인터넷으로부터 어, MP3 파일 같은 거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전반적인 캐컷의 사운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내 목소리를 직접 더빙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처럼 사투리기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영상에 쓰기가 조금 껄끄러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투리가 있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 말고 또 다른 강의에서 어. 진짜 성우의 나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캡컷에서 나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것들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나레이션 녹음하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업은 저번에 5강까지 쭉 이끌어왔던 이 CF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제 목소리를 조금 넣어볼 생각인데 지금 여기는 파도 소리와 그리고 어, 배경음악 소리가 살짝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3강 그리고 5강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앞에서부터 녹음을 한번 해볼 건데 녹음 버튼은 여기 있고요. 모바일 버전에는 오디오 메뉴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pc 버전은 얘가 여기를 여기로 뽑아놨습니다. 자, 왜 여기 뽑아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타임라인하고 같이 있어야지 보기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뽑아놓은 것 같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넣을 그 디바이스 기기가 뭔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의를 녹음하기 위해서 헤드셋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프챗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꾹 누르면. 또 마이크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탑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둘 중에 어느 거를 이용을 할 건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볼륨은 어느 정도로 크게 넣을 건지도 물어보는데 뭐 이거는 기본이 100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면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크게 손대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에코 리듀 리덕션이라고 있죠. 목소리가 울리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켜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고 있는 그 장소 혹은 장치에 따라서 얘를 한번 켰을 때 어떤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뮤트 프로젝트 지금 여기 보면 어 모든 소리를 다 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뮤트라는 기능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마이크잖아요. 그죠. 마이크 표시, 스피커 표시가 되어있는데 얘를 눌러서 이거 잠깐 끄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눌러버리면 원래는 처음부터 여기에 소리가 나오니까 파도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누르면 뮤트, 꺼버리는 기능입니다. 플레이를 하면 파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요걸 어, 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녹음하는 동안에 자 모든 클립 아, 그러니까 모든 클립이라고 하면 영상 촬영했을 때 소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팩셀스 닷컴에서 다운받았을 때 소리가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얘는 소리가 없는 사운드기긴 하지만 촬영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것들. 동영상 클립, 얼클립이라고 돼있죠. 동영상 클립. 그리고 다운로드 받았던 mp3라든지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전부 다 클립이라고 부르죠. 사운드 클립.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턴 오프 될 거다. 다 꺼질 거야. 라고 돼있어요. after, mute, project, turn on. 이렇게 돼있죠. 자, 요, 녹음을 하는 동안에 나머지 소리들을 다 꺼버린다. 라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무 말이나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고, 3, 2, 1 하고, 소리가 지금 막 나잖아요. 파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지금 다 들립니다. 그 상태에서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헷갈리죠. 지금 제 목소리는 여기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노래까지. 하고.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껐어요. 그럼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만약에 눌러놨다.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녹음. 자, 파도 소리가 안 들리죠? 이렇게 하면 다른 소리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거잖아요. 자이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개의 녹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으니까 이두 개는 다시 선택을 하고 딜리트키 눌러서 지웠어요. 자, 다시 앞에서부터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는 타이밍은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한 부분부터 녹음이 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녹음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옮기셔도 무방하지만 위치를 맞춰놓고 출발하는 게좀더 좋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에코 리덕션 같은 기능에는 울리는 소리들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 사실 에코를 줄이 줄여버리면요 좀 먹먹해져요. 그래서 이 에코 기능들은 요 밑에 있는 뮤트 프로젝트를 체크를 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서 막어 소리가 울리는 하울린 현상들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뮤트를 해버리면. 그래서 굳이 에코까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에코를 해보니까 제 상태에서는 좀 먹먹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잘안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녹음은 그냥 아무 말이 나할 생각입니다. 어울리는 말을 뭐 지금 원고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말이날 건데 여러분들은 원고를 좀 써놓으시고 그대로 읽어보시고 몇번 연습하고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실수도 없겠죠 물론 실수하면 지우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웃지 마세요 약간 감성을 담아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하얀 파도가 친다 나는 자연에서 바람을 느낀다. 언제나 석양은 황홀하다. 맛있는 음식,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 좋아하는 버터를 바르고,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이 순간은 행복이다. 커피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이렇게 대단한 소리를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갔어요. 자,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제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파도 소리가 지금 같이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끄고 요것도 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볼 건데 지금 여기 피치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들어보면. 하얀 파도가 이 근데 아주 옹알옹알거리죠. 자, 얘를 녹음을 할때이 볼륨을 더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이 바로 쓸 수는 없고 테스트를 몇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아아 아, 아 하면서 평소 때 목소리로 자, 지금 여기서 볼륨을 증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 목소리도 사운드 클립이니까 자, 선택을 하고 볼륨에 들어와서 얘를 쭉 이렇게 높여버리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 들리느냐? 하얀 파도가 친다. 좀 들을만해졌죠? 나는 자연에서 바람을 느낀다. 자, 그리고 이 목소리에 만약에 노이즈 같은 게좀 끼어 있다 하면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 누르면 노이즈가 좀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은 노이즈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시면 언제나 석양은 노이즈가 없어요. 그럼 얘는 주로 언제 쓸 때냐면 내 주변 환경에 무슨 에어컨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아니면 선풍기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뭐 이런 기계적인 소리가 계속 날 때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떠들고 있다 육성으로 떠든다 그럼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 이외에 뭐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들리는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걸좀 지워주는 데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 얘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이스 에펙트라고 있죠 얘는 녹음된 목소리만 쓸수 있는게 아니라 어디에든 다쓸수 있습니다 여기도 선택하면 나오고 여기도 선택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쓸수 있는데 자 보이스 이펙트를 들어가면 여기 클릭했을 때뭐 엘프 딥 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이를 선택했어요 하아한 파도가 친다 뭐 이런식으로 목소리가 좀 변조되는 느낌이죠 로봇 하아한 파도가 친다 <웃음> 그 다음에 여기 또 웃긴 게 신디사이저 이것도 되게 웃기더라고 들어보니까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이 순간은 행복이다 맞죠 네, 이런 쓸데없는 목소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약간 장난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혹시나 해보실 일이 있을 때 그때 변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말의 소리를 좀 빨리 하는 이런 배속 기능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소리하고 섞어서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MP3 배경음악이었고요. 이 부분은 파도 소리였죠. 자, 다 함께 듣겠습니다. 하얀 파도가 칩니다 안... 아,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녹음할 때 녹음 소리를 너무 목소리를 작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시비를 최대치까지 올렸거든요. 최대치까지 올려놔도 이 소리가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테스트를 조금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볼륨들을 좀 죽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녹음을 얘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고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끌 필요 없고 다시 얘를 키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좀더 증폭시키고 자 그래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3, 2, 1 하얀 파도가 친다 잘 친다 아까부터 쳤다 자이 정도 목소리를 녹음을 했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들어보면 아까보단 조금 더 증폭이 많이 돼 있죠 하얀 파도가 친다 그래도 소리가 작아요 자 얘를 증폭을 또 시킵니다 한번더자 그러면 들어보면 하얀 파도가 친다 잘 친다. 아까부터 쳤다 소리 이정도면 들을만하죠 그러니까 증폭을 해 놓았으면 이제 괜찮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얘지우고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조금 큰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파도 소리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녹음 들어가서요 자 이 강의가 이렇게 앞에 부연 설명이 긴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 상황을 미리 보여드린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보시라는 거죠. 자 마이크를 입에 조금 더 가까이 당겨도 되고요. 그럼 이 레벨 메타가 많이 움직이죠. 볼륨이 낮아져 있으면 크게 얘기를 해도 레벨 메타가 끝까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리니까 레벨 메타가 잘 올라가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입에 생각보다 많이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해볼게요. 하얀 파도가 밀려온다. 신선한 바다 공기가 내 가슴을 적신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버터도 바른다.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다. 나는 행복하다. 커피는 맥심. 자,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중얼 해봤습니다. 자, 이거 증폭시키고 자, 한번 들어보죠. 어 되게 오글거릴 것 같아요. 하얀 파도가 밀려옵니다. 신선한 바다 분기가 내 가슴을 적신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다시 녹음 준비합다 자, 요게 요 부분이 음악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얘하고 중첩돼서 이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잖아요. 자, 요거로 정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부분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자, 나는 행복하다 했는데 행복하다 말이 끝나고 음악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음악의 소리가 여기서부터 시간이 출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 목소리의 시간을 조절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B 자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B 잘라주고 자 여기도 한이 정도까지 와서 컨트롤 B를 눌렀어요. 컨트롤 B,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B, 토막토막을 다 쳤죠? 그럼 이만큼 선택을 하고, 나 이만큼 필요 없는데, 컨트롤 B,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B겠죠? 자, 딜리트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내 영상이라든지, 영상에 연결되어 있는, 링케이지 돼 있는 것들은 이 공간이 안 비는데, 얘네들은 이 기능을 써도,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 따닥 붙지는 않요 자, 그래서 요렇게 땡겨 놓으면 이렇게 들리겠죠. 숨을 적신다.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 여기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 때문에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도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이만큼 가서 필요 없는 부분 좀 지우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를 어, 한 중간쯤에다가 넣고 싶거든요 지금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자 얘도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얘도 뒤로 와서 한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해버리고 자, 얘를 당겨서 한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요 자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부분만 목소리가 줄어들면 되죠 자 요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쓰면 돼요 자, 목소리가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그러니까 한이 정도쯤 되겠죠. 이 정도쯤에 와서 앞뒤로 1초 정도만 비면 되거든요. 목소리가 정확하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대충 1초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배경음악이죠. 요거는 파도 소리는 냅두고 배경음악에 키프레임을 조절합니다. 볼륨에 가서 자, 키포레만아 찍고 그 다음에 목소리 시작하는 부분에 와서 한 요정도쯤 간 다음에 목소리 시작하기 전에 줄어들면 좋겠죠? 여기좀 와서 목소리를 좀 죽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탁 꺾이죠. 너무 많이 죽이면 소리가 안 나니까. 요렇게 해놓고 들어볼게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내가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버터도 바른다. 비한 장과 함께라면 더이상 바랄게 없는 시간이다. 나는 행복하다. 자 나는 행복하다 를 영상 끝나고 나오게 하겠습니다. 좀 여기 가 부분이 어색했어요. 자 여기를 잘라내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끝에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아이고 이거 잘못 당겼어요 자, 여기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뒤로 딱당기면 영상 끝나고 나는 행복하다 되겠죠. 나는 행복하다. 커피는 맥심 갑자기 맥심 선전이 돼버렸어요이 PPL도 아니고 제가 협찬받은 것도 아닌데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목소리를 조정을 했죠 중간중간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목소리를 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트를 날리고 멘트와 멘트 사이에 한 1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 사이에 여유를 잘라서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멘트를 날린 부분들만 요렇게 살려서 왔다리 갔다리 조절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지금 보면 말을 하지 않는 구간이 이만큼이나 되잖아요. 얘를 잘라서 버려도 그만이고 안 버려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워주면 멘트를 칠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커피를 붓는 쪽에서 나오는 게 좋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게 좋겠죠.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와서 쭉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참 동안 내가 말을 안 하는 구간이 만약에 길다 그러면 여기는 음악을 좀 복원시켜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딱 맞춰서 내 목소리가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여기를 찍고 자,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주면 앞에 볼륨 죽였던 게 그대로 여기도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한 1초 정도 눈대중으로 잡아주고 다시 다이아몬드 찍고 원래 볼륨이 제로 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버터도 바른다. 자 다시 볼륨이 올라갔죠? 그럼 뒤에 또 멘트를 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멘트 나오는 부분에서 찍고 그 다음에 앞에서 약간 1초 정도 가서 1, 2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또 찍고 자 여기 부분에는 어떻게 되면 돼요? 내려가면 되죠. 자 앞에 거 기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눈대중으로 다 보고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볼륨이 또 줄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시간이다. 여기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니까 줄였다가 높였다가 하기 애매하죠. 그냥 넘어가요. 행복하다. 커피는 맥심. 자 여기까지 하이. 한번 쭉다 들어보고요. 뭐, 결국은 맥심 광고가 돼버렸어요. 뭐, PPL도 아니고. 제가 협찬받은 게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마침 맥심을 또 마시고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내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한번 쭉 해봤는데, 마이크를 켜서 녹음을 하는 와중에, 이게 막 지나가잖아요. 여기 딱 맞춰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는 몇번 연습을 해보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지 않고 또 대본도 없이 막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타이밍을 정확하게 영상에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너무 이 나레이션 하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말고요. 녹음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들은 다 잘라서 버리고 내말 나오는 부분들을 왔다리 갔다리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 중간에 녹음한 본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때 이제 요령은 뭐냐 그러면 한 멘트를 하고 나서 다음 멘트 들어가기 전까지 한 2초 정도의 갭을 줘요 그러면 이 문장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된 영, 그 문장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만 잘라서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 실수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귀찮음 여러 번 녹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연에 다 알려드렸지만 아마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이게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이해는 됐는데 내 손에 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실 때는요 영상을 한번 쭉다 봐요 어, 제 강의 영상을 한번 다 보시고 머릿 속에 좀 숙지가 됐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시되 따라서 하시다가 막히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막힌 부분만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동영상 강의를 끄고 다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셔야지 머리에 외워지는 부분도 많고 손에 외워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냥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따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공부 방식을 더잘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머리로 이해를 하고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어, 이런 공부 방식에는요 확실히 좀 내재화 시키고 기억을 시켜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죠? 어,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가시고 아직까지 알림 설정 혹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 영상편집에 관심이 있거나 캣컷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영상편집에 관심은 있는데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고 비싸서 못 쓰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꼭 윤들닷컴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어, 공유해서 보라고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저도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강의를 만들 수가 있겠죠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윤들닷컴에 이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